남성 기준으로는요 음. 난흥국과 현대 조합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음. 흥국과 롯데 조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음. 여성분들은 롯데 손해보험에 66,898원 현대해상에 51,150원 DB쪽은 수술비만을 위한 보장 음. 아니면 음. 특약들을 위한 구성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거 아니라면 음. 어, DB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때문에 어린 세대들에 비해서 보험을 스탠다드식으로 가져가기 보다는 음. 제 본인에게 맞는 맞춤식 설계안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40대 보험 리모델링 관련 돼가지고 성인보험 전문가 조은민 팀장님 모시고 40대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단을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좋은 꿀팁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 팀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우 팀장입니다. 조우민 팀장이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추천 상품. 남성 기준으로는요, 일단 음. 흥국과 현대 조합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흥국과 음. 롯데 조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음. 어, 어떤 것을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조합,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흥국 현대 조합은 10년간 보장을 강화하는 분들께 유리하고요. 흥국 롯데 조합은 이제 안보장을 조금 더 강화하시는 분들께 유리합니다. 이제 45세 여성 기준으로는 롯데와 현대 조합설계가 네. 가장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보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 기준이고 음. 보통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조정을 하신 다음에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45세 남자 기준 흥국화재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63,347원 그리고 현대해상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 78,000원 합산 141,347원이고요 네. 만약에 롯데조합으로 가져갈 경우 흥국화재 55,592원, 롯데손해보험 83,810원으로 합산 139,402원으로 약 13,4만원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롯데손해보험에 66,898원, 현대해상에 51,150원. 합산 11만 8,048원으로 한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음. 어 선을 계획하시면 되고요 한 2만원도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남성과 여성의 이제 위험률이 이제 점점 명확히 갈리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남성분들이 여성분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중대질환 발병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보험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30대 때는 흥국을 추천 안 하셨어요 네, 흥국을 좀 배제하고 메이저 이제 KB를 좀 추천을 주셨는데 40세 때는 흥국을 좀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 3 0세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데요. 일단 40대가 되면은 3대 진단비만 구성하더라도 5만 원이 넘게 됩니다. 음. 5만 원이 넘게 되면 이 흥국화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망 연계 무연계 요거를 음. 할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망에 대해서 지출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음. 일단 한국을 베이스로 남성분들은 진단비를 가져가시고 음. 나머지 이제 심리혈관이나 아니면 수술비 보장을 음. 현대나 롯데로 가져갈 것이냐 선택 포인트가 되는데요 근데 한국으로 가져가시더라도 보험료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5만 원을 다 넘기 때문에 음. 불필요한 특약 구성이 필요 없습니다 음. 내가 이제 진단금은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다 라고 해서 부족한 부분만 채워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 이렇게 10만원대 이상으로 준비하기가 어렵잖아요 부담스러울 수있죠 네, 있겠죠. 그럼 네. 보통 이제 5만원이나 뭐 7만원대 이 정도를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네 맞습니다 어, 이럴 경우에는 어, 흥북을 하는게 좋을까요? 현대 아니면 현대를... 보통 이제 보완하시는 경우에는 진단비는 어느정도 구비가 되어 있으시고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과 급성에 대한 어, 제대로 된 보완 음. 이제 뇌혈관과 허혈 심장, 조금 더다 나아가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을 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를 만족하는 보험사는 현대해상이거든요. 현대해상에 있는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이제 심뇌혈관 질환 진단비, 뭐 그리고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수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대질환 보장을 좀 보완하시고요. 나머지는 수술비 보장, 종수술비도 현대해상이 일반적인 종수술비와 제 생명사약관을 따르는 종수매외지급 종수술비를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본인에게 더 맞는 플랜으로 선택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다만 제 생각에는 생명사 약관을 따른다는 타이틀이 있지만 남성분들은 생명사 약관이 가지는 장점을 크게 가져갈 거는 치액밖에 없죠. 네, 근데 맞아요. 치액 가지고 뭐 2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일종이 음. 그것 때문에 보통 매 지급을 선택해서 이종을 30만 원밖에 보상을 받기보다는 음. 기존 약관을 따르는 이종 50만 원이 구성되는 음. 종수술비를 구성하셔서 가져가시는 것이 더 나은 가성비가 되지 않을까? 음, 그러면 40대에서는 DB가 큰 메리트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어, 일단 보완을 하실 때 네. DB가 가지는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특약들이 있다는 거. 뭐동맥류 진단비도 있고요, 뭐 심장 파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런 부분을 내가 들어봤을 때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그 DB 쪽은 수술비만을 위한 보장 아니면 음. 기타 음. 특약들을 위한 구성 요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거 아니라면 어, DB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분들한테는 이제 많은 설계사분들이 질병 무의장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때 3%짜리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질병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출하는 보험료가 베이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후유장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할 수 있는 막차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일단 투자에 대해서 니즈도 확실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질병후유장애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음.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고 한도도 적기 때문에 가성비 특이서서 저는 제외를 추천드리고요 음.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은 상해로 음. 어, 많이 일단 가져가 두시는 것이 음. 조금 더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어,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음. 만약에 내가 어, 남들보다 만원, 2만원을 음. 더 쓰셔도 괜찮다면 지금 음. 물량이 3천만원 정도는 급여하시는 것이 어, 추후 괜찮죠 음. 그러면 조어민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1 0대 보험 리모델링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땐 40대 분들 부터는 음. 30대, 20대, 10대 비해서는 보험의 니즈가 명확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세대들에 비해서 보험을 스탠다드식으로 가져가기 보다는 음. 본인에게 맞는 맞춤식 설계안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음. 가족력이 나타나는 시기일 수도 있고 보이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담당 설계사와 상담받고 있는 설계사분들과 음. 이제 같이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제일 적합한 상품으로 어, 설계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음. 이때 분들의 경우 본인의 몸이 조금씩 망가지는 걸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이제 건강검진 하시는데 용종이 많이 나오거나 음. 이렇게 될 경우는 암쪽으로 확실히 보장을 더 치중을 하셔야 되고요 가족력에 혈관질환에 대한 환자가 있거나 이력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혈관질환에 대한 보장을 중점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주요 질병도 이제 발병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통계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설명 들어보시고 그때 아까 이제 맞춤 설계라고 하셨잖아요. 맞춤 네. 설계라면 어떤 담보들, 어떤 질병들에 대한 준비들을 포인트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준들은 사실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하죠 음. 40대 분들께서 앞으로 50대를 음. 어,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보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음. 보건복지부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50대 급증하는 질병 음. 여성분들의 경우 보혈압 그쵸? 그리고 유방암 음. 유방암은 어, 정말 40대 기준 50대가 엄청 많이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음. 40대 기준 41만 명에서 72만 8천 명까지 음. 굉장히 급등하고요 자궁암까지도 여성분들은 50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 이런 여성 특정 질병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혈관질 환보장 음. 조금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되고요. 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음. 50대부터 급증하는 당뇨 그리고 간암 음. 남성분들이 간암 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항상 많았던 대장암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암에 대한 보완을 실이 더 하시는 것이 좋고 당뇨로 음. 인해서 이제 합병증 조심하셔야 되니까 수술비 보장 음.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좀 포인트로 삼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보면 여성분들이랑 남성분들이 발병하는 질병의 종류들이 좀 다르고 무조건 뭐 여성이니까 걸린다 남성이니까 더 많이 걸린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험이라는 게 통계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확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남성분들은 당뇨라던가 그다음에 간암이라든가 대장암 같은 그러니까 뭐술 많이 드시고 어. <웃음> 시곤하게 회식 많이 하시고 어, 회식 많이 하시고 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웃음> 많으니까 간에 대한 부분들 소화기관 관련된 부분들 또 당뇨도 사실 식습관이랑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하시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남편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혈압 네, 그렇죠. 자녀 때문에 모르고, <웃음> 어, 배우자 때문에 모르는 혈압들 준비하셔야 돼 그러니까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자궁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유방암. 유방 관련된 부분들, 아니, 생식기 관련된 부분들은 확실히 어, 호르몬의 여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여성분들의 경우 이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대한 보장이 과거 상품들, 생명서 상품들로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부분만 보장받는 경우가 많으세요. 옛날 보험이 좋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상받을 때 어려우실 수 있다 그렇죠. 보통 뭐 30% 정도 보장받는 게 일반적인데 음. 예를 들어 내가 암진당금을 3천만 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여성 특정 질병 암에 걸리게 되면 900만 원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부족하시다고 느끼신다면 암에 대한 보장도 선별적으로 보상을 하셔야겠죠 여기 좀 덧붙이자면 그런 거 같아요 이제 뭐 태아 때 위험률은 통계를 따라 또 10대 때도 이게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보장을 조금 더 준비하면 좋다 이런 기념이고 20대 되면 뭐 직업군에 따라서 조금 뭐 사, 사무직이냐 활동하는 뭐 영업직이냐 외근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리스크를 좀 다르게 가져가는데 그래도 기반은 다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그 40대가 되면 이제 부모님들의 가족력들이 발생하고 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도 고려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직업적인 내가 이제 평생 직업에 대한 개념들도 발생하고 을 30대 때는 좀 이직도 발생하고 다른 직업을 갖기도 하지만 40대 때는 이제 직업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건강검진 받으면서 아나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해 난 눈이 취약해 아니 소화기관이 취약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전문가님들이랑 되게 심도있게 얘기를 해서 한정된 월 보험료로 얼마나 더 비중을 어디다 두 건지에 대한 결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맞춤식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40대의 컨설팅 포인트인 것 응. 같아요. 어쨌든 이번 달에 40대 분들이 보험을 선택하시려고 하신다면 어, 흥국을 베이스로 해서 어, 롯데로 갈 것이냐 현대로 갈 것이냐 그리고 단일상품으로는 어, 내가 심뇌혈관 관련된 부분들은 현대로 진단금은 흥국으로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는 이제 롯데 음. 쪽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보험료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저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성분들은 한국 베이스가 아닌 롯데 베이스로 가시는 게더 음. 나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